시작하기 전에 자 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자 언덤? 저는 20시간 정도 해봤습니다 20시간 네. 이 정도면 거의 봉사활동이지 자너 <웃음> 2단 음. 2등 명때두단 거의 이 정도면 음. 발을, 발을 못 쓰는 수준일 것 같은데 음. 내 경력으로 얘기하자면 난 구력이 20, 27년이야 음. 응. 응 구력이 27년이고 형 통을 다 알지마 묻지 말겠지 <웃음> 알겠난 국대야 국대 에이지아를 국대. 네. 대표 아시아로 어, 알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네. 일단은 자서봐딱서봐 서봐. 이렇게 앞에 보고 봐봐 축구에서 기본은 뭐냐 바로 나이키야 알겠지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다머 입었어 500넘어니 다시 <목소리> 한번 얘기하는데 축구에서 기본 뭐다? 나이키다 알겠어? 네. 나이키야. 나이키 자뭐 근데 있구나. 안에는 나이키? 괜찮아. 안에 안 보이는 건 아디다스니까. <웃음> 안에 이건 아디다스야. 이건 괜찮아. 어, 축구는 뭐다? 나이키 아니지 열정. <웃음> 열정 알겠어? 네, 열정, 알겠습니다. 열정. 음, 스피릿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축구에서 제일 기본적인 걸 배울 건데 뭐냐? 첫 번째 뭘 배웠고야? 파워. 열정 열 드리블 그렇지.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이 뭐야? 공을 내몸 안에 두면서 나아가는 거야. 알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축구는 무슨 무슨 플레이야? 무슨 플레이 페어 플레이. 페어, 팀 플레이. 페어 플레이. 협동 협동. 페어, 팀 플레이. 플레이. 협동, 협동. 페어 팀 플레이. 팀 플레이지, 팀 플레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웃음> 뭐가 야, 씨말뭐 <쉬> <웃음> 뭐가 필요해? 아, 씨. 말안 들어? 이러려고 했어. 자, 뭐가 필요해? 바로 패스. 패스. 오케이, 자, 패스. 자, 패스를 패스. 배워 볼 패스.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뭘 넣어야겠어? 슈팅. 슈팅. 골, 넣, 골. 골을 넣어야지. 어? <웃음> 자 그래서 오늘 배울거총세 번째 슈팅까지 세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그러면 둘이 와서 응. 드리블, 드리블을 할 건데 드리블 어떻게 잘. 하냐? 이렇게 차놓고 뛰면 빠르겠지? 그게 아니야? 네. 이렇게 잔발로 계속 치고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문이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할 거야 저패트병 보여? 저거를 아웃사이드로 차면서 컨트롤해서 돌아오는거야 네. 초를 재 알겠지? 어. 초를 재고 이제 내 초가 약간 평균치가 되는거야 알겠지? 네알겠 시작! 잘하네 잘하네 잠발로 어디가? 도... 어디 집가 그냥 가 집에, 그대로 가안돼 네체된 거야. 어렵다. 11초. 야 이거 <웃음> 만만하게 볼게 아니네. 자 아, 시 시작. 시작. <웃음> 돌았어. 제가 돌았어. <웃음> 자 그럼 어떻게? <어떡해>? 망했어. 우리가 <웃음> 망했어. 이거. <웃음> 자 드리블 레슨 끝. 가르칠 게 없어. 그렇지? 잘해 잘해. 아, 잘해 잘해. 잘합니까? 잘해 잘해. 잘해. <웃음> 패스는 내 몸의 방향이 중요해. 방향.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그럼 몸이 어디로 돼야겠어? 여기를 보고 있어야지. 그치? 이쪽으로 줘야 돼. 그럼 어디로 줘야겠어? 여기를 봐야지. 그치? 기본이야? 오케이. 자, 이게 기본이고. 다시 줘봐. 나,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줘. 나한테 달라고. 그치? 줘. 나한테 줘. 자, 받아 놓고. 이렇게 받으면 안 돼. 헬스의 기본은. 헬스의 기본은 내 몸의 방향. 내가 이쪽으로 주고자 한다? 그러면 내 몸의 방향은 이쪽으로 열려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주고자 한다? 그러면 내 몸의 방향은 이쪽으로 열려있어야 돼그 다음 두 번째, 디딤발 디딤발은 항상 공 옆에 공 옆에 주먹 정도 공 옆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놔주는 게 최고 좋고 그냥 뒤꿈치 힘을 좀 실어줘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사이드로 그 방향으로 툭 밀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공을 항상 잡아놓고 디딤발 잡고 그다음 오른발로 툭 이게 기본 알겠지? 네. 자 그럼 이걸로 우리가 지금 훈련 시작할 거야. 네. 자 들어와. 잡아놓고 디딤발 잡고 툭. 잡아놓고 디딤발 툭. 잡아놓고 디딤발 툭. 아, 아, 어 좋아. 이거 할만해. 디딤발 툭 어, 그치. 잡아 놓고. <웃음> 잡아놓고. 자. 네. 네스 나왔어. 네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축구 다 배웠어. <웃음> 다 배웠어. 자 제군들 챕터 3 슈팅 아 어, 드디어 슈팅. 슈팅을? 슈팅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다 어요 왔어. 어, 정도면 다 가르쳐준 거고 자 슈팅의 기본 <웃음> 뭐, 뭐 가르쳐주셨어요? 야,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드리블 패스, 패스? 아니 토를 달지 말라고 했어요 아. 슈팅은 봐봐 슈팅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자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잠깐만. 아, 하면 돼. 아, 시끄럽다 으고 으아! 으아! 으지 으아! 으 지금 뭐다? 나이키다. 아 으아! 으아! 으가 으아! 가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